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체크체크 게임이다와우와워와워와와 닌텐도 컨텐츠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딱히 할게 없는거예요 왜냐면 지금 메인게임이 포켓몬인데 제가 포켓몬을 잘 못해요 <웃음> 잘 몰라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젤다를 꺼내드렸습니다 시작해봅시다 무슨 게임을 할까요? 무슨 무슨 플레이 마스터 모드로 해봐요 아.. 기억 하나도 안나는데? 클일났네오 오랜만이야 완전 오랜만이야 <웃음>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근 3년만에.. 근 3년만에 링크를 깨우네 아, 잘생겼다 3년동안 물속에 있었으면 뿌었을텐데 <웃음> 중앙에 패널이 빛나는 신비한 도구 처음 보는데 어딘가 낯이 익다 나이거 네, 바지 입어주세요 팬티 바람이잖아 입어주세요 너무 크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쩜 저렇게 아이폰이랑 똑같이 생겼지? 응?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 얼굴을 바꿔볼까? 이게 더 좋은데? 입모양이 잘 보이잖아 하이라을 다시 비춰때 이제 떠날 때가 왔습니다 링크 렛츠고! 명장면 명장면 와... 처음 했을때 이거 완전 닭살 다었는데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나비하고 도마뱀 나비 풍뎅이구나 오케이 와처음에 이런거 있는지 몰랐는데 얘는 못잡잖아 달... 그죠? 다른지는 못잡잖아 이거 봐다른지 못잡아 튼튼튼튼 어 저기 나쁜 놈 있어 아왜 참득 세네 야오 엄청 안 죽네 제씨안 되네 안쪽 안 되나 스킬이? 이렇게 때려가야 되 계속. 어, 근데 죽을 수 없어. 처음 나오자마자 죽을 수 없어. 오. 되는구나. Boom. 오우 oh, 노! No. 아 죽었어! 왜 안되는거야? 말도 안돼..이거 왜이렇게 어려워? 하하 <웃음>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야, 왜 파란 애들이 야 자. 얘도 이렇게 쎄 우리 갈수 있겠지? 점프해서? 치스 <웃음> <웃음> <웃음> 흔들림에 주의하십시오. 어 열린다. 오래오래오래오래. <웃음> 흔들리는 모습 봤어요? <웃음> 날 따라오게나. 얼른 가요, 얼른. 어. 얼른 가, 얼른. <웃음> 도대체 뭘 하니? 날 어떻게 이용해먹으려는 거야, 야, 할아, 할아버지야. 뭐 말해봐 빨리 말해봐 이찰리 같아 그만 두개 얼른 말해 지금 내 시선 끝에 있는 수상쩍게 빛나는 사당 같은 게 보이는가 사당 같은 게 아니라 사당 아니야 마그넷 캐치 이런 게 이름 이름들이 다 되게 새로워요 마그넷 캐치 잡았어. 할아버지 이렇게 뚱뚱한데도 패러글라이딩이 튼튼한가봐요. 내가 너네를 잡을 수가 없어. 어디서 왔어? 응. 네. 굿샷. 우씨 내가 맞았어? 오. 잠깐만. 먹자 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 얘네 에너지 다시 차는구나 그거에서 오케이! 오! 아프기 전에 먹어 오이씨 오! 오쌰 나이스 화살 많이 먹었다 여기도 많다 오 이거 얘네도 잘 쓰면 화살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아, 이거 뭐야 던질거 뭐지? 던지기 오케이 어, 죽이 동시에 되는구나, 몰랐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너 방패 있구나. 오케이. 아 근데 왜 라이넬이 저기있지? 라이넬 우리 잡을 수 있어 지금? 저금 라이넬 센 라이넬 같은데? 어우 정말 우리 지금 얘네도 하나 못 잡는데 잠재하니까 안 가서 무기를 먼저 뺏을까? 일어나지 마. 네, 벌도 있네. 보코블린이 벌을 시전하니까 저벌 쳐주면 얘네가 아 이걸 누르고 오, 오케이. 이게 스니핏 될 텐데 스격 어디 돌 던지 그래. 오우. 근데 우리 에너지 너무 없어. 자, 한놈 잡았어. 오우. 슛. 뭐야 갑자기. 아, 뒤에 라이넬이. 뒤에서 라이넬이 나 쐈어. 말도 안 돼. 자, 요리를 좀 해봅시다. 히힛힛 파워물약 고고물약 오케이 빨리 오케이 하나 더 충분하지 뭐 이걸로 뭘할수 있지? 에요. 동물하고 있어야 섞을 수가 있어. 두개 정도씩만. 아직 레벨이 조금 하니까 레벨이 낮으니까 하트가 세 개밖에 없어서 막 다섯 개짜리 먹어 만들어봤자 필요가 없어. 오 아이고 다섯 개짜리나왔어 오케이 과일 바사 부침 이걸 좀 만들어줘야지 얘랑 요거랑 섞어볼까? 오케이 3분 아딴거 과일이 없네 요거만 하나도 좋고 2분 30초 좋았어 이거 하나 줬네 그래서 이만큼 생겼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우리 에너지가 없으니까 체력이 너무 딸리니까 이렇게 휴 오케이 한마리다 한마리 여기있다 체력 없으면 올라가야 돼. 어디가까? 그래도 전사인데 수영하다 죽으면 창피하잖아 잡았다 헤드샷 박쥐 때문에 어, 갑자기 우아한 생각나네 다들 감기 조심 사과 하나도 없는 기야? 쟤뭐 쏘는거야 지금 젤다만한 게임이 없다. 진짜. 젤다만한 게임이 없어. 뚜뚜뚜뭐 어, 놓친 거 없어요. 어, 감사니다1일2이거 하하하. 전경이 이거 전망이 좋네요. 여긴 무화산 시야를 가리는 게 없어. 이 내지를 한눈에 바로 게 최적인 장소지. 많은 경우를 이용해 사연을 하피내고 할까 한 얘기잖아. 알아. 방음도 없이, 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방음복을 주도록 하마. 고마워, 아저씨. 입을 거예요. 시간을 좀 줘요. 고마워, 아저씨. 오이, 오이, 오이. 저 하나는 또뭐지하나 남은건? 이렇게이렇게이 오케이, 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하렇게도 되죠. 1월 1일 1일 1어 1일 어일 1일 1일 1일 몸으로 일 1일 몸으로 일 1일 1일 1일 크로기구나 <웃음> 크로기였어 오씨. 하나씩 여기있다 자, 베러세일이다 <웃음> 너랑 안쌀건 아닌데 잠깐만 에이오 니네 다 나왔어 내먹으 왔어 박스 뭐 일어났어? 저로 가라고? 가보자 나뭐 <웃음> 저네들 안 보고 뭐온 뭐 거야 지금 자 조용 조용 조용 이 혼자야? 왜왜왜 왜, 왜? 야 니가 잡았어 야야야야 도망갔다 오망 이거 먹고 도망가자 <웃음> 오랜만에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느끼는 건 지금에도 막 새로 나온 게임 하는 것 같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만한 게임이 없네 진짜 <웃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눌러주시고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바이 제키 제키 제키 게이